자, 여기서부터 다시 진행을 할게 198번부터, 괜찮겠어요? 자, 뭔 등식에 대한 이야기야? 어, 항등식에 대한 이야기야 항등식이란 무엇을 집어넣으면 성립한다는 거였죠? 자, 그럼 첫 번째 x 세제곱이죠? 지난 시간 풀었던 것 같은데 ax-6은 x 플러스 b에 x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지난 시간 풀었으니까 얘 말고 밑에 문제 합시다 a 플러스 2의 x 제곱 플러스 x 닿고3 마이너스 b 마이너스 x는 0이 성립한대요 그러면 x에 대한 2차항이고요다 정리해보면 a 플러스 2의 x 제곱에 여기 x가 또 있으니까 그지? 렇 얘한테 곱해봐야 x고 얘도 x인데 얘가 x 제곱이니까 얘만 곱해서 빼도 되지 마이너스 x 제곱에 플러스 3 마이너스 b의 x 이렇게 써도 괜찮겠죠 이거는 얘가 들어갈 거니까 a 플러스 1의 x 제곱에 플러스 3 마이너스 b의 x가 0이다. 괜찮나요? 네. 그럼 얘가 0이려면 x에 대한 항등식이거든 그러니까 x 제곱 앞에 붙은 얘가 뭐가 돼야 되고 0이 돼야 되고 나머지 x 앞에 붙은 애도 0이 돼야 되기 때문에 a는 마이너스 1, b는 3 처리가 됐다 두 번째 거 195번도 그냥 제가 할게요 194도 했죠 지난 시간 안 했니? 4안되있어500 94죠. X 제곱 플러스 A X 마이너스 4는 D X의 X 마이너스 1 더하기 C의 X 마이너스 1의 X 마이너스 2. 성훈아 부탁하는데 연산 진짜 노력해서 연산만큼은 끌어올려라. 다른 게 어려우면 연산이라도 계속 반복하라고 안 하지 말고. 뭐 수력에 맞 선생님 저 수력 충전에 연산 문제도 거기다 풀어서 또, 뭐 전개하거나 이런 거. 항 정리하거나 내림선서 정리하거나 이런게 다 풀어서 풀게 없으면 얘기 계속 줄테니까 자 그럼 얘도 보면 가장 첫번째로 할수 있는건 우변을 전개하는거거든 bx제곱 마이너스 bx 플러스 cx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3cx 플러스 2c 그럼 2차끼리 정리하면 b 플러스 c의 x제곱에 1차끼리 정리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b 마이너스 3c의 x에 마지막 상수가 플러스 2c예요. 네. 그럼 얘네 둘이 같으려면 첫번째 1은 2차의개수니까 얘와 같아야 되고 a는 마이너스 b 마이너스 3c와 같아야 되며 마이너스 4는 2c와 같아야 되죠. 네. 그러면 c는 뭐야 당연히 마이너스 2구요. c가 마이너스 2면 넘어가서 b는 3입니다. 맞죠? 네. 그럼 여기다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 플러스 6이니까 a는 다시 3이 돼요 그래서 셋다 곱한건 마이너스 18이 답인데 이 방법 말고 난 이런 걸 원한다고 내 마음대로 숫자를 넣어도 된다며 근데 많은 게 사라지는 숫자를 집어넣는 게 좋아 다가 아니라 많은 게 얘는 0 집어넣으면 0 되고요 1 넣어도 0 되죠 얘는 1 넣으면 0 되고요 2 넣으면 0 돼요 자 그러면 이 0을 집어넣으면 또는 1을 집어넣으면 여기가 다 사라지지 그럼 여기 A값이 나오겠지 X에 1을 넣어볼게요 1 더하기 A 빼기 4가 오른쪽이 다 0이라며 그럼 A는 얼마야? 3 얘가 3임을 안 상태에서 0을 집어넣을게요. X에 0을 집어넣으면 B가 사라질 거거든요. 그럼 마이너스 4는 B쪽이 사라지고요.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2니까 2C가 돼서 C는 마이너스 2가 됩니다. X에 이번에는 아무데도 안 2를 넣어볼게요. 그럼 C가 사라져요. 맞죠? 네. 그럼 좌변은 4 플러스 6 마이너스 4는 2가 들어갔으니까 2B예요. 얘가 6이거든요. 그러니까 C는 얼마? 3. 얘는 이렇게 해서 푼게 빨간색이고 얘는 요렇게 그냥 끝났잖아 솔직히 많은 학생들이 수치대입법을 하고 싶어해 멋있어 보이거든 응. 오케이? 넘긴다 유형 3 어렵다 분명히 얘기했어 유형 3 어려워 잘봐 유형 3이 어렵고요 유형 3이랑 어 유형 3에 198 190 200 201번이 같은 형태 약간의 변형이 199번 오케이? 가보자 해보자 자 문제 형태를 봐. 봐. 이런 게 많이 나와 이런 형태는 지금 이, 이 형태의 첫 번째 얘는 A0 A1 이런 게 나와 있는 상태야 근데 잘 보면 XXXXX거든 맞니? 그러니까 얘네가 뭐야? X의 개수야 xn제곱의 개수 얘는 좀 달라. 붙어있긴 한데 x-1에 붙어있지. 그러니까 좀 달라. 자 그럼 보자. 곱하나 만화한 수는 1이지. 그러니까 요 형태에서 198번이야. x에 1을 대입해봐. 그러면 2의 5제곱은 a0 더하기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더하기 a4 더하기 얼마? a5가 될거야 맞아요? 네. 문제에서 a1부터 여기까지 더 해달래요 맞죠? 네. 그럼 얘 a0이 궁금하죠? 네. a0은 무슨 항이죠? 상수항 얘만 남기는 방법은 x가 사라지는 겁니다 x가 옆에 있는 걸 네. 물고 사라지는 거 그럼 x에 뭘 집어넣어봐야 돼요? 0 x에 0도 집어넣어봐 그랬더니 1은 a0이죠 네. 그러므로 이 값이 얼마가 돼야 돼? 1이 넘어갈 거니까 2에 네. 5제곱 마이너스 1, 31 괜찮아? 네. 자, 그 다음 200번. 같은 형태니까, 잘 봐. 자, 1 들어간 홀수 번째만 부호가 바뀌었지? 네. 홀수 번째만 부호를 바꾸는 방법은 x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는 거야. 그럼 좌변은 3 더하기 4 빼기 2의 세제곱이거든 네. 그럼 여기는 a0 빼기 a1 플러스 a 2 제곱이니까 세제곱이니까 마이너스 맞지? 플러스 a4 마이너스 a5 플러스 a6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얘를 물었잖아요 만약에 여기서 a0을 빼라 라고 했으면 a0을 또0 넣어서 구하면 되겠죠 그럼 요거 계산한게 그냥 답이네 5의 세제곱 답은 125자 그럼 201번 조금씩 업그레이드 되는 겁니다 잘 보세요 이번에는 짝수 번째만 남았지 맞니? 네. 잘 봐봐 여기 에 있는 얘랑 얘랑 같은 식이라고 만약에 생각을 해보면 똑같이 5까지만 있다고 생각을 해보면 둘을 더하면 홀수번디 사라지지 않니? 네. 맞니? 네. 그러면 x에 1을 넣어보자 그러면 어떻게 되나 1은 a0 더하기 a1 더하기 a3 더하기 a4 더하기 이거 원래 다안 써도 되거든요 내가 다 쓸게요 a7 더하기 a8까지 맞죠 부호가 바뀌는 x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3의 4제곱이 되거든요 얘는 a0 빼기 a1 더하기 a3 아, a2 그치? 여기 네, 내가 쓸수 있다 요렇게 이렇게 그럼 여기 더하기 a2 이렇게 되죠 a2 빼기 a3 더하기 a4 빼기 a5 더하기 a6 빼기 a7 더하기 a8 이 둘을 뭐 해줘야 짝수 번째만 남겠어? 네. 그래서 더해야지 더해야만 짝수 번째만 남겠지 네. 그럼 홀수 번째만 남길래? 네. 빼야지 그럼 더했더니 좌변은 81 더하기 1 82예요 걔가 뭐야? a0 a2 a4 a6 a8이 아니라 두 개씩 있죠 그러니까 이 정답은 얼마? 41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이세 개의 형태에 대해선잘 봐라. A0부터 쫙 해서 끝까지 다 더한다는 얘기는 F1이다. 그 시계 1 넣는 거다. A1부터 AN까지 더한다는 얘기는 F1에서 F0을 빼는 거다. 맞지? 네. A0은 F0이다. 자 A0 빼기 A1 더하기 A2 이런 식으로 가는 애는 F의 마이너스 1이다. 홀수 번째만 더한다는 것은 F의 1에서 빼기 F의 마이너스 1을 한뒤 나누기 2를 하는 것이다. 짝수 번째만 더한다는 것은 방금 어떻게 했지? F1에다가 더하기 f 마이너스 1을 하고 나누기 2를 하는 것이다. 됐니? 자 그럼 여기를 볼게. 이건 좀 달라. 이건 조금 달라. 그치? 이건 0부터 10까지 다 더하라는 거지. 그냥 우리는 1 집어넣으면 될것 같은데 x에 1 넣어봐. 그럼 다 사라지지. 사라지지 않고 곱하나 만화한 수가 됐으면 좋겠다고 얘가. 얘가 곱하나 만화한 수가 됐으면 좋겠잖아. 주인공이 x야 x 마이너스 1이야. x 마이너스 1이야. 그러니까 이쓰다만화는 애는 1이었잖아. 저 x 마이너스 1이 뭐가 되해야 돼. 1, 그럼 x에 뭐 넣어야 돼? 2, 대입합 그러면 4 마이너스 4 3의 5제곱에 a10 더하기 a9 더하기 a8 이렇게죠? 네. a1 더하기 a0 승원이 괜찮니? 네. 그럼 요게 우리가 원하는 것이잖아요, 요게 그럼 여기 있는 거 그냥 계산하면 되죠 3의 5제곱 2 4 3이야 정리 부탁드립니다 202번부터 볼게요 문제를 이렇게 쓰는 거죠 누구를 x 세제곱 플러스 ax제곱 플러스 b를 뭐로 나눴더니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2로 나눴더니 몫이 qx이고 몫이 없지만 쓰라고 래서 나머지 2x 플러스 3입니다 얘를 구하는 거잖아요 야 만약에 7이 2x 더하기 1이래 이거 구하려면 넘기지 얘를 나누지 우리 얘 구할 거잖아 아니 어딨어 ab 구할 거잖아 맞나요? 그러니까 실제로 나눠보는 수밖에 없겠죠. 넘겨봅시다. x 세제곱 플러스 ax 제곱 마이너스 ex 다음 뭐야? 플러스 b 마이너스 3이 누구로 나누었더니 이로 나눠보자는 거죠. 그럼 나눠 떨어져야 되죠. x 번 들어가요. x 세제곱 플러스 x 제곱 2X. 플러스 EX 더하죠. 더하면 AX, 어, 어, 플러스 더하는게 빼는 거죠. a 1의 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B-3이거든. 여기 있는 숫자 때문에 마이너스 4가 돼야 돼. 괜찮니? 그럼 마이너스 4X 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8이어야 이게 사라질 거 아니야? 어쨌든 확실한 놈이 그리고 빼주면 남는 게 누구냐면 여기서 빼줘서 a 플러스 3의 x제곱 여기도 빼줘서 플러스 b 마이너스 플러스 5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얘가 0이 돼야 돼 얘도 0이고 얘도 0이어야 되니까 a는 마이너스 3, b는 마이너스 5 여긴 좀더 쉽다 가보자 괜찮아 X 세제곱 플러스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1을 뭘로 나눴더니 X -1. 몫이 얼마고 QX이고 나머지가 얼마? 1 똑같은 식을 이번에는 뭘로 나눴더니 몫이 Q 어 얘가 1 이해해야지 X이고 나머지가 얼마? 13일 때 AB를 구하래 나는 관심 없는 게 Q잖아 사라져야 되니까 위식의 넣어1 대입하면 A 더하기 B 더하기 2가 1이고 여기는 3 넣으면 맞지? 네. 9a 더하기 3b 더하기 28이죠? 네. 28은 13입니다. 괜찮아요? 네. 넘어가면 마이너스 15가 되고요. 3으로 나눠버리면 3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5고 요식은 a 플러스 b가 마이너스 1이야. 빼주면 2a는 마이너스 4 그럼 a는 마이너스 2 그럼 b는 1. 오케이. 네. 정리해줘 자 209번 여기 있을게요 209 옆에 PX를 뭘로 나눴대? 어, 천천히 하자 X 플러스 3으로 나눴더니 몫이 Q1X이고요 나머지가 마이너스 7입니다 PX를 이번에는 뭘로 나눴어? X 마이너스 2로 나눴더니 몫이 Q2X이고요 나머지는 얼마? 3이네요 이 px를 어 2차식이니까 인수분해가 되는지 보고 인수분해가 되면 그냥 인수분해해서 쓰세요 네. 얘도 나눴더니 혹시 q3x이고 나머지가 얼마? rx가 되겠지 네. 네. 나한테 구하라고 하는 건 q야? r이야? rx지 자 그럼 이 rx는 몇 차일까? 1차. 얘가 2차기 때문에 얘는 1차. 1차식으로 써야 돼 1차식이 된다가 아니라 1차식 이하가 된다 그런데 다른 알파벳 있는지 보고 없으면 1차식 ax 플러스 b라고 해놔도 괜찮겠지 자 그리고 내가 하소연할땐 여기밖에 없어요. 그쵸? 그러니까 여기서 먼저 없어질 수 있는거 x의 1 o v 마이너스 3 그럼 p에 마이너스 3이 들어간 값이 사라지고 r에 마이너스 3이 들어간 값이잖아 여기서 마이너스 3은 위에 들어가는게 맞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7이 될건데요 이렇게 쓸게요 얘가 마이너스 7이고요 얘는 여기에 들어갈거니까 마이너스 3a 플러스 b입니다 괜찮아? 쪼이 괜찮아? 이번엔 x의 1 o v E. 그럼 p에 2가 들어간 거고요. 좌변이 네. 사라지고 r에 2가 들어간 거죠. 괜찮나요? 네. 네. 어? 잘안 되면 얘기해. 어, 왜 그렇게 되는지 잘 모르겠으면 얘기하고. 이해는 하고 아, 끝나야 등이 돼. 응기 사람 풀어 가 되냐? 네. 잘꾸눈이구나 그러면 p는 2 여기가 상수행했으니까 얼마 나오고? 3. r2는 여기가 사수행하면 e a 플러스 b 그러면 이 식과 이0을 연기해서 풀수 있겠지 빼버리면 마이너스 10은 마이너스 5a 그러므로 a는 2 a가 2면 4니까 b는 마이너스 1 그래서 rx는 뭐가 되는 거야 e x 마이너스 1 됐나요? 네. 자 3차로 나는 나머지는 안 하겠습니다 현재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해줄까? 아니 해줄게 해줄게 그냥 해줄게 해주는게 나 저런 표정이면 해주는게 나자 요거 일단 옆으로 뺄게 괜찮아? 이쪽으로 때려놓을게 그리고 얘를 좀 줄이자 너무 줄였나? 나중에 볼수 있겠지 뭐볼수 있겠지? <웃음> 볼수 없나? 볼수 있잖아 자 그러면 3차로 나눈 나머지거든 몇 차로 나눈 나머지 3차? 어. 3차로 나눈 나머지는 형태가 두 개야 내가 잘들어 형태가 두 개야 일단은 3차로 나눈 나머지는 RX가 몇 차여야 돼? 2차, 2차. 그럼 써보자 모르는 게몇 개지? 세 개야 그러니까 주어지는 게세 개여야 돼 그럼 봐봐 얘를 얘로 나눴어 3차로 나눈 나머지를 묻고 있잖아 네. 그렇지? 그러면 어떻게 풀 거냐 이거야 잘봐 x 20제곱 더하기 x의 15제곱 더하기 x의 10제곱 더하기 x의 5제곱은 얘는 x로 묶었더니 X제곱 -1, 즉 x 제곱 마이너스 1즉 x 마이너스 1에 x 플러스 1 qx이고 나머지가 rx 그러니까 이렇게 써도 되죠? 맞나요? 네 이렇게 되죠? 바로 이 녀석이 뭔 겁니까? rx입니다 그러면 QX 관심 없으니까 0 넣어보고 1 넣어보고 마이너스 1 넣어보면 돼요. 그럼 끝나요. 0 넣어보면 0은 C 맞죠? 1 넣어보면 4는 1 넣었으니까 A 더하기 B 더하기 C 마이너스 1 넣어보면 1, 마, 1, 1, 마, 1, 0은 A 마이너스 B 플러스 C C는 어차피 뭐라고 했어? 0 끝났네요. A는 2 B는 2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RX는 뭐가 돼? 2x제곱 플러스 2 x 에요 괜찮아? 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건 밑에 있는 213번 같은 경우야 얘도 사실은 할수 있어 똑같이 똑같이 할수 있는데 이거 214번을 못해 자 213번도 한 써볼게 위처럼 써봐 위처럼 똑같이 써보는 거야 봐봐 px를 뭐? 뭘로 나눴어? x에 x-2로 나눴더니 몫이 q1x2고 나눠 떨어졌지? 네. px를 뭘로 나눴어? x-1에 x-2로 X 나누면 몫이 q2x2고 나머지가 x-2지 X 네. px가 x에 x-1에 x-2로 나누면 q3x2고 나머지가 2차식인 ax제곱 플러스 bx, BX 플러스 c가 되어야 되지 아, 어, 뭐야 얘가 바로 Rx지 그럼 얘를 구하기 위해 0넣어보고 1넣어보고 2넣어보면 되지 그 0값은 여기서 나올거고 1넣으면 여기서 나올거고 2넣어도 여기서 나오겠지 맞니? 그렇게 해서 abc를 구하면 되는데 나는 그렇게 안구한다고 나는 얼마나 빠르게 하나봐이 Rx는 어, ax에 x-2야 그래갖고 1넣어볼게 1넣으면 여기 사라지고요 1넣으면 마이너스 1이 돼야 되니까 1넣어서 마이너스 1 넣어서 -1이 되려면 a1이요 그래서 x에 x-1입니다 2입니다 저 끝났어요 그래서, 팁을 주는 거야. 이거 이해하려고 하지 말아봐. 이해하려고 안 하면 되게 편해져. 이해하려면 좀 많이 복잡하거든. 제말 들어보세요. 내말 들어. 3차로나는 나머지는. 딸애가3차로나는 나머지는. 2차로나는나머지는2차로나는 시기다. 2차로 2차로는2차로나는시기도2차로나는시둘중 네. 2차를 하는 2차를 하는 갖고 다 2차를 하는 하는 2차 여기서 이 몫을 A로 바꿔쓰면 돼. 그럼 얘는 얘라고 보면 A로 바꿔쓴 얘가 되겠지. 괜찮니? 밑에 거라고 보면, A로 바꿨어서, 얘가 되겠지. 자, 그러면, 얘는 0 되면 안 되니까, 넣을 수 있는 게 0, 1, 2인데, 0과 2는 넣으면 얘가 사라지잖아. 그래서 1을 넣어보는 거야, 1을. 1을 어다가 여기다. 여기다도. 그럼 여기에 1을 집어넣으면, 사라지고 마이너스 1 되겠죠? P1이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 와서 집어넣으면, 여기 사라지고요, 여기 들어올 거잖아요. 그럼 P1이 R1이거든요. 그럼 여기다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A 그럼 우리 A가 1 그래서 Rx는 리식에 의해 X의 X 마이너스 2다가 돼. 그럼 R의 식을 볼게. A가 안 사라지려면 1과 2는 넣으면 안 돼. 그럼 누굴 넣어야 돼? 0 0을 위에다 집어넣으면 0이거든? 0을 집어넣어봐. 그럼 2A 더하기 빼기 2가 0이지. 그럼 A는 얼마야? 1이지. 괜찮니? 그럼 얘는 x-1에 x-2 더하기 x-2 묶으면 x-2로 묶었더니 x-1 플러스 1즉 x에 x-2 어떻게 가도 나머지는 똑같이 나온다 그럼 밑에 거를 순식간에 끝내볼게요. 왜? 얘는 구할 수있다 그랬어. 위에 거는 못하더라도 왜? 0늘 때가 있고 1늘 때가 있고 2늘 때가 위 아래 다 있어 근데 얘 볼게. 어떤 문제가 있나? px를 뭘로 나눴어? 몫이 q1x이고 나머지가 얼마? 4, 4. px를 뭘로 나눴어?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몫이 q2x이고 나머지가 3x 플러스 4야 이번에는 px를 뭘로 나눴어? x 1로 나누고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3차식으로 나눴지 그럼 나머지가 몇 차여야 돼? 2차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여야되지 네. 얘가 바로 누구야? 네. rx지 뭐 집어넣을건데? 0되는 값이 얘 하나밖에 없어 얘는 없고 그래서 집어넣을 수 있는게 없어 맞나요? 네. 맞나요? 그러니까 집어넣게 을 한개밖에 없으니까 못구한다고요 그럼 뭐하라고 그랬어? 이 3차로 나는 나머지는 2차로 나는 식이다 얘는 a의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플러스 3x 플러스 4다 그럼 1 넣어봐야 될거 아니에요 얘가 사라지면 안되고 얘는 사라져야 되니까 1을 들면 p1인데 p1은 사라지고 r1이지 근데 위에서 p1은 4잖아 여기다 1 집어넣으면 3a 플러스 7이 4야 어 a는 뭐 마이너스 1 집어넣어주면 rx는 마이너스의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플러스 3x 플러스 4 정리할게요. x 이너스 x 제곱 플러스 so r is e q 3입니다 그래서 r 3은 마이너스 9 플러스 6 플러스 3영이 h 이유는 분명히 있어요. 지금 설명드리기가 좀 애매한데 방법은 아주 쉬운 쇼 a t the answer is that the 안낼 건데요. 내면 s t h 지 마세요. 내가 다 이겨요. 오케이? 얘는 어디다 나둬야잘 보일까? 여기, 여기쯤에? 아닌데? 여기쯤에? 이렇게? 보이니? 네. 좀더 확대해주세요. 어? 좀더 확대해주세요. <웃음> 너가 눈을 좀 크게 뜨세요. 아저 안경을 맞춰야 될것 같아서 힘주고 있는데. 안경 맞춰. 야, 이거 더, 그러니까 더 키워줄 수는 있어. 더 키워서 볼 건데. 여러 개 같이 봐야 되니까 다음 문제 보여주세요. 이렇게 해. 알겠지? 정리해줘. 자. 어? 얘도 볼게요 문제 써 볼게요 그대로 px를 뭘로 나눴더니 x 플러스 하로 어, 나눴더니 몫이 q1x고 내가 정한거야 얘는 나머지가 오지 그다음 p에 뭐가 들어있어? 어, 얘가 들어있는 것을 뭐로 나눴더니 x +3. 어, 몫이 q2x고 그때 나머지를 구하라 1차로 네. 나눴으니까 나머지는 네. 상수지 그럼 난 얘를 구하고 싶으니까 q x 가 사라져야지 네. x에 오넣어야 돼 어, x 에 마이너스 3을 아래 m 에 대입하면 p 마이너스 4죠 얘가 R이거든요 그럼 P 에 가서 마이너스 4를 is t 는 e s 잖아요 t h i n 죠 We don't k n o 니 What 니 s this? w 5. a t is t 여기 s w h a 여기 s this? What is 뭘로 나눴더니 x-1로 x 나눴더니 몫이 얘는 qx라고 얘가 정한 거야 네. 나머지가 2고요그 qx를 뭘로 나눴더니 x 몫이 여기는 내가 정해야지 q 1 x 해 되지 얘가 4일 때 px를 뭘로 나눠 x-2로 어, 나누면 몫이 q2x이고 나머지가 얼마? r 되겠죠 네.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건 r입니다 여기도 r이고요 여기도 r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라질 게2죠 여기서 얘가 사라지는 것처럼 그럼 뭐지? 뭐 넣어야 돼? 어, x 에 2를 대입하면 P2가 내가 구해야 될 애지. 그럼 P에 가서 넣어야지. 2를 넣어보니까 P2는 안 사라지네. Q2 e 더하기 2지. 그럼 Q2를 구해야 되니까 Q2가 게 Q2 넣었더니 4네. 사라지니까. 그럼으로 P2가 얼마? 6이지. 그래서 R은 얼마? 이렇게죠. 풀다보니 나오는게 아니라 이렇게 루틴이 이렇게 가게끔 되어져있어요. 괜찮겠니? 네. 좋아요. 자, 얘를 얘로 나눴을 때 나머지야. 오케이? 차수가 높은 걸 x로 보는게 좋습니다. 그럼 x의 10제곱을 x 빼기 1로 나눴을 때 몫이 qx이고 나머지가 r인거잖아 나머지가 는나 궁금하니까 사라져야 돼서 1을 넣으면 되겠지 나머지 얼마다? 1다 자 근데 이런거 있어 17을 5로 나눴는데 4번 들어갔다라고 랬어 그럼 20이고 나머지가 마이너스 3이잖아 근데 실제로 17을 5로 나누면 3번 들어가고 나머지가 2여야 되지 잘봐 봐. 숫자에계산해서 나머지가 음수가 나오잖아? 오케이? 그럼 나누는 수랑 더해 버리면 실제 나머지가 나옵니다. 괜찮아요? 네, 네. 자, 그다음에 내가 29를 3으로 나눌 건데 5번 들어간다고 그랬어. 그럼 몫이 15고 나머지가 14지. 근데 나머지가 14는 말이 안 되지. 그 나머지만 두고 다시 나는 거야. 그러면 4번 들어갔고 나머지가 12니까 나머지가 네. 2겠죠? 실제 나머지도 2인거 맞죠 이게 왜 성립할까 3명한테 똑같이 나눠줬어야 일다 똑같이 나눠줬는데 더 남았네 그럼 똑같이 또 나눠주면 남는게 실제 남는거랑 똑같잖아 그러니까 만약에 나누는데 실제 나누는 나머지가 누는나 내가 나누려는 이 숫자보다 더 크다 한번더 나누보세요 몇번더 나눠보세요 그리고 나누는데 음수가 나왔다 예를 들면 얘를 x로 잡는 경우에요 그럼 얘를 x로 잡으면요 만약에 99에 11제곱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얘를 98로 나눈 거야. 얘를 X로 보면, X 더하기 1, 아, 더하기 1이구나. 어, 얘를 97로 해보자. 9 7의 11제곱을 98로 나누는 거야. 오케이? 네. 그럼 98을 X로 두면, X는 X 빼기 1의 11제곱이지. 그럼 여기 QX고, 나머지가 R이 될 거니까 X에 뭘 넣어봐? 0 넣어보겠지? 그럼 마이너스 11제곱이니까 R이 마이너스 1 나온다. 근데 숫자의 나머지가 마이너스가 나오는 건 안된다고 그럼 나누는 숫자에 가서 얘를 더하면 실제 나머지는 97이었던거지 괜찮니? 이런거 응. 볼게요. 요거 얘를 얘로 나눴어요 5를 x로 보세요 그러면 2 곱하기 x의 10제곱을 x 플러스 1로 나눴더니 몫이 qx이고 나머지가 r인거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1 집어넣어야 되지 네네. 마이너스 1의 10제곱은 그냥 1이니까 2네요 됐어요? 네. 네 다음 나누어 떨어진다는게 뭡니까? 나머지가 0이란 얘기죠 그러면 x 4제곱 플러스 kx 3제곱 마이너스 2x 제곱 마이너스 7x 마이너스 8을 뭘로 나눴더니 어, 몫이 qx이고 나머지가 없더라 그럼 마이너스를 어놓으면 0된다 1마 k 마2뿔7마 8이 0이더라 k 마이너스인데 음, 마이너스 10에 이러는까 마이너스 2가 0녀서 k는 얼마? 마이너스 2 동구야 오케이 네. 예, 여기까지 또 정리 자, 12번 그냥 써보는 거야 근데 뭐 나누어 떨어진다 이런 말 들어가면 2차식 들어가면 인수분해하기로 했잖아 x 세제곱 마이너스 2x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는 x 더하기 1에 x 더하기 2로 나누어 떨어집니다 몫이 qx입니다 이렇게 되죠? 그럼 뭘 집어넣는게 맞아 얘가 없어지기 위해 마이너스, 마이너스 1. 1, 그치? 그리고 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8, 마이너스 8, 마이너스 2a 플러스 b는 또 0이지 그럼 위식에 의해 마이너스 a 플러스 b는 3이고 밑식에 의해 마이너스 2a 플러스 b는 16이야 그대로 빼주면 a는 13이 되고 13 넘어오면 b는 16이 됩니다. 맞죠? 그러므로 a, b는 더하면 어? 이상한데?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a 플러스 b a, 3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8, 마이너스 8, 마이너스 2a 플러스 b 16 빼면 바보 마이너스 13이야 A가 마이너스 13이야 맞죠? 그럼 13이니까 B는 마이너스 10이어야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23 되는 겁니다 오케이? 네. 그 다음 예를 볼게요 조립제법이죠 하는 방법 알고 있어? 할수 있어? 해보자 1A, 2B 맞지? 그럼 네. 여기 뭐? 이렇게 대신에? 마이너스 2가 와야지 그래데 k는 마이너스 2가 되는 거 맞지 내려 튕겨 c는 마이너스 2가 돼야지 맞지 내려서 얘가 되려면 a는 4지 맞겠지? 웬만하면 마지막에 틀리겠지 올라갔으니까 얘가 마이너스 4여야 되지. 맞지? 내려왔으니까 2 e 맞고요 튕기면 이거 맞고요 이렇게 되려면 얘는 마이너스 3이어야죠 그맨마지막이 답일 겁니다 됐어요? 네. 어렵지 않을 거예요 이것도 두번한 것뿐이에요 그죠? I